하나 둘셋불 켜? 네. <웃음>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. <웃음> 와, 냄새 냄새. 아, 진짜 와 재료들이 제대로 살아있다. 우와. 와이 <웃음> 이거 설당 하나. 다 내가 무슨 얘기할라 그랬는지 알지? 이 <웃음> 가위가 이게 좀 쓰면 이게 금방 달잖아 이거. 그죠? 싼 거라서. 근데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오래 가더라고와배 엄청 꼬르륵 거리는 데 지금. 나 지금 완전히 갔어. 네. 나 마탱이 갔어. <웃음> 마탱이라는 말을 응. 마탱이 갔어 이거를 서울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죠? 아, 어, 진짜? 네. 마탱이 갔어라는 말을 잘 모르더라고. 다른 데는. 그리고 또 그거 알아요?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? 아 어, 그건 알죠 닭다리 잡고 뚜덕뚜덕 이게 다 다른 거 알아요? 서울은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고 형님은 뚜덕뚜덕 우리 나 뚜덕뚜덕 그리고 수원은 닭다리 잡고 뜨그덕뜨거덕이에요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오늘 고등어 김치찌개지? 예. 고등어... 아... 어. 아 우리 저번에 동원 거였는데 동원 이것도 동원이야 동원이 맛있어 맞아 응, 동원이 맛있어 <웃음> 어 자연산이었네 아 국물 다 보이고? 다 보여 근데 좀 서운하다 이거 밖에 없구나 꽁치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르와 맛있겠다 와 하다 들어가야지 응 네. 칼질보다 더 견고하네 뭐또 넣고 있어요? 깨 맛있으니까. 응? <웃음> 음? 우와. 짠. 오 됐네? 우와. 오뭐 취사가 다 됐어. 짠. 우와. 엄마들이 네. 피부가 왜 좋은지 알지? 왜요? 저 김을 밥을 많이 한 엄마들은 저 김을 얼굴에 직접 맞잖아 먼저세요 뭐, 형님 먼저. 아 어. 내가 그래. 아아 아, 먼저 안 하잖아. 내 수등이가 먼저지 종환의 별명이 더블에스 더블 종환야. 왜요? 셉셉이 아. <웃음> 더블에스 종환야. 이제 뭐, 뭐, 뭐, 뭐. 댓글 보면 뭐. 뭐, 뭐, 뭐. 셉셉스형뭐 뭐. 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셀형 <웃음> 오늘 좀 들셉셉 거렸는데 이런 거. <웃음> <조금만> 더블에스 종환 <웃음> 괜찮지 않을? 더블 음. 종환? 야. 종환이런거 얘기하지마 <웃음> 신비주의로 가는데 지금 왜요? 이미 다 끝난거 아니었어 <웃음> 더블X종환 더블 S d <웃음> 잠깐 기다려 건배한번 해야지 그렇지 짠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어때요? 예. 와 뜨거워? <웃음> 맛있다 와 밥도 되게 형 스타일이 잘된것 같아요 음. 꼬들꼬들하게 아유 아까 물안벗은면 큰일 날 뻔했지 그치 못 먹었어요 자, 음. 물 끝만 더 넣고, 국물 끝 먹자. 그래요? 응. 불 켜주세요, 응. 너무 안끄냐 아. 아. 아, 금방 쪽안 나는데. 불나빠내주세 딱 1인분이다 혼자 먹어야겠다 <웃음> 진짜 다들 배고팠나 봐. 말이 많이 없어졌네요 음, 이게 또 혼자 혼자 살 때는 음. 이것저것 사고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네. 그냥 김치에다가 음. 지금 먹야된괜찮 거? 나 네. 야, 너형 이렇게 뜰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냐며? 네? 내가 갔어. 이렇게 뜰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는 것 같아. 쌔쌔병 내가 많이 먹을까봐. <웃음> 긴장돼 혹시? 내가 더 많이 먹을. 아니, 너 내가 더 많이 먹을까봐 네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아. 아니 아니. 요난 벌써 끓었을까? 그 생각이 들었지. 압두워 어, 음. 야 근데 와, 맛있어 맛있어 음. 어제 술 많이 먹었더니 막 급하게 음. 들어가진 않는데 엄청 맛있게 들어가네요 병구가 대충 하는 거 같지만 아까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니음식고 <웃음> <웃음> 올덩을 해가지고 감을 알아 아내 병구라 그랬어? 어 미안해 병구야 익명으로 하자 <웃음> <웃음> 그게 너무 신기해 이 정도면 되겠다딱하면 되니까 <웃음> 엄마들이 옛날에 했잖아요 나이 드시면서 손맛, 손맛도 손맛 음. 없어지고 응, 음, 우 엄마가 이러고어뜨워 어릴 때는 아렇게 맛이 없어졌지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좀안 쓰러지잖아 이제 음.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됐지? 아 늙었구나 찬영 같은데? 찬이도 게스트를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유 찬이 많이. 그러니까. 양을 좀 많이 해야 돼 <웃음> 지난주 그 어땠어? 그 저기 게스트 응? 소스 <웃음> 소스? 네. 음. 근데 고기랑 이게 워낙에 좋았었어 가지고. 그죠. 네, 그리고 유준형님이 이렇게 말이 막 많은 스타일이 아니고, 음, 음. 근데 재밌게 나왔어요. 그냥 이제 따라가는 스타일이니까. 음. 너무 고등 맛있네요 네? 고등맛있어 네. 동원이 참치잡이 할때 직접 원양으로뛰 띄우나? 작은 거잘 모르겠는데요? 네,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동원이 맛있어 참치하고 없어요. 어?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먹었는데더 먹어 그렇지 야, 여기다 넣어서 그냥 이렇게 버, 먹어 우리 한 번씩 가져갈 테니까 그래요? 어? 문희너좀 많이 가져가야겠다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 있게 떠먹고 밥대봐 루야 나 고등어 먹어도 돼? 네 응. 그래 <웃음> <웃음> 아니 쎅쎅이 그러니까봐 먹어 너 이거 응. 문제 더 주세요 너국물맛인데어 아니 이거 김치랑 아니, 문제 지금 너무 허해보여 너무 없어 지금 아니 나 되게 천천히 먹었거든 내 응. 형들은 딱 봤는데 이미 뭐다 드셨더라고 <웃음> 아니 배고팠어요 <웃음> 음. <웃음> 좋아요 근데 막한밥에 뭘 먹으면 맛없겠어 그쵸 스팸 하나 구워서 먹어도 맛있고 래손절이이 식지도 않뜨거같안 <웃음> 음. 뜨거? 는겁네 음. 에어컨 틀거 맞죠? 응. 음. <웃음> 비오는것 같은데? 야, 병원에서 골뱅이도 나오지? 네 응. 그러면 그럼... 병원에서 이것저것 세찬해주면 진짜 먹을 거 좋겠다 그저 참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응. 와형 땀이 장난 아닌데요? 어. 청양고추 하나 딱 넣었으면 와, 음. 저난 아, 까 아, 밥 먹을때 김가루 생각나더라고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이게 이게 이게 더 낫다 돈 내고 사 먹은 거였어요? 응. 어디 김포공항? 아니 여기 뒤에 바로 여기응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응. 짜장면 먹으려는데 짜장면이 응. 다쳤더라고 일반 일반 주말에 여기를 거의 다 넣어 일반 부지집을 갔는데 그렇지 응, 음식을 그렇게 하냐고 근데 분식집은 거의 보통 평탄을 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평탄을 할줄 알고 간 거였는데 평탄을 못했어 근데 아. 그렇게 음식, 동네 음식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면 진짜 큰 실망하잖아요 응. 동원형은 3분의 1도 안 먹었어요 그 남은 게 아까워서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먹겠더라고 왜냐면 내걸딱 먹으면서 뭐 이거 맛이 없네? 이 생각을 하면서 몇 숟갈 떡단 말이야 응. 얘건 조금 빨갛게 나왔더라고 음. 얘 오징어 먹고 싶었는데한 모금 이렇게 먹었어 그나마 그건 좀 칼칼한 맛이 있어서 그게 좀아 니께 좀 낫다 얘있거든 참해 이 선풍기는 어디 거야? 동원이요동원이야동원에서선풍기는아니야 네. <웃음> <웃음> 선풍기는 시, 신일이나 한일이 좋잖아 <웃음> 와. 아, 아, 아, 아, 아, 습니다뿅